이거 이렇게 일부러 해놓까 <웃음> <웃음> <마>. <웃음> 음. yes. 이거 이거 코거코이코 이거 어코 이거 제 코인아. 이거 제 이거 제코다아 이거 제 코인아.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오우. 오케이. 박종성.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와우. 오늘은 제목 그대로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엔진분들과 이제 네. 소통을 하러 왔습니다. 네. 제크 형이 이 각종 간식들을 시켜줬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리고 각자 이렇게 음료수도 시키고 네,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 또 A, AAA 시상시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 얘기 비하인드 좀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엄청난 그게 있죠, TMI가 저랑 오늘 정원이가 아 똑같은 옷이에요 <웃음> <웃음> 깜짝아, 저 스포 하려는 줄알았는 <웃음> 오, 잘 어울리는데? <웃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참여할까요? 음 이제 아미에서 저번에 그... 그거에 그 뭐지? 얼마 전에 그냥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웃음> 근데 이게 아침에 제가 오늘 브이앱 하려고 정원이랑 같이 하니까 그래서 약간 옷을 이걸 입으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뭔가 한번 봐야 될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 입었는지 <웃음>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났다 누가 말한 거죠. 음. 그래서 가니까 딱 방에서 이걸 입고 나갈 준비 하고 있었어. <웃음> 그래가지고 희승아, 아니 제, 아니 정원이한테 물어봤는데 같이 입어 된다고 해서 같이 입었습니다. 커플룩이에요. 사실 희승형이랑 저는 색깔이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옷이 있는데 네. 희승형이 생일 때 이걸 받았는데 제가그 얼마 뒤에 그냥 선물로 또 받았는데. 나한테 얘기하지. 나도 입었을 고 때. 그럼 <웃음> 아, 아미즈인데. <웃음> 그 아미즈도. 아미즈. 네. <웃음> 다들 뭐 마셔요? 저요? 네. 저는 아이스티 맛있겠다. 아 근데 하트까지 써줬어요. 제가 원래 녹차를 어. 마시려 고 했는데 이게 실수로 초코라떼가 엉어졌어요. <웃음> 그래서 녹차를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주세요. 어음 <웃음> 무슨 말이지? <웃음> 아, 색깔이 아니, 너무 잘 날... <웃음> 녹차인데요. 그러면 네. 이거를 같이 먹으면 좀맛나 마... 그러네. 저는... 아 그래요. 가리고 먹으면 될것 같아. 요 이렇게 먹으면 녹차라떼인 겁니다. 네. 여러분. 네. 저는 음. 맞 향이 아주 응. 자, 아 아. 누가 누가 봐도 아미예요, 지금. Ambassador. Yes. 아미 지금. <웃음> 예, 아 아미 아미. 네 그리고 떠줄알아 어? 어? 가방도. 오, 진짜 이 제가 좀큰 핸드폰을 가지거든요그 하나 들어 네. 네? 그거랑 제 이름 써져 대 아니라. 진짜 이거 제 품속에 항상 안고 있어요. 이거 진짜 이뻐요 이거 희생도 이거 봐잖아요 맞아 희생은 빨간색. 빨간색 저는 빨간색 봤는데 저희 레인보우 지금 색깔별로 다 있어요 저희 집 <웃음> 지금 생일마다 다 약간 아, 이거 이것도... 다봤다 아, 이것도 아미네 이것도 아 맞아 오늘 이거. 완전 아미버어예요 아, 아 진짜 이거 진짜 예쁜거 같아 상체가 아미 같아. 이거 진짜 아. 겨울이어가지고 또 약간 생각해 주셔가지고 음. 진짜 웃긴 거 같은데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지겠네요 네. 가방 어? 닫히는 소리가 통쾌하대요 한번더 네. 닫아주세요 아 이제 정... 되게 <웃음> 이 반짝이가 지짜좀안 망가질 것 같아. 네. 아 네? 이거 비하인드도 있죠. 또 뭐요? 아, 예. 네. 정원아정원 선배님이랑 아... 사실 어쩌다 찐 거예요. 아, 실은 이게 네. 아, 일단 조금 전부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른 아티스트분들과 약간 같이 시상식 는게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체 사진을 찍는 건지 몰랐어요 응. 저희는 근데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다 시상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모야 갔는데 이제 약간 한 팀씩 올라오잖아요 무대 근데 저희가 약간 후반 쪽이었어요 맞아요.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다른 아티스트, 아티스트 분들께서 뒤에 다막 서서 계시는데 이제 앞에 의자가 이렇게 다 남겨져 있어요 앞에 쪽에는 뭔가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사실 네. 부담스러웠는지 저희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웃음> 네. 그 저희가 뒤쪽으로 좀 갈려다가 이제 그쪽 PD님께서 앞에를 이렇게 채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막 오셔가지고 앞에 앉았죠. 근데 세븐이 선배님 그러니까 저희는 그 뒤에 의자 한칸뒤 의자에 의자 앉았는데 이제 세븐이 선배님께서는 이제 뭐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뒤에 계셨다가 네, 네, 앞으로 나오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뒤에도 앞에 더 채워야 된다고 막 PD님 계속 그러셔가지고 왔는데. <웃음> 근데 저희가 네, 앉아 있는데 정한 네. 선배님, 그뭐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너무 그래서. 약간 죄송해가지고 나 이렇게 빛에 들어는데 괜찮다고. 진짜 말씀해. 그 짧은 식 짧은 순간에 한 다섯 번은였죠. 네. 선배님 위에 앉 앉으시랑 계속 그랬는데 진짜 너무 착하셨어요. 아, 그냥, 그냥 잘 앉아 갖고 저는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웃음> 같이 찍을. <찍은 웃음> 정화 선배님 이거 해주셨어요. 아 근데 그게 안 올라갔어. 얘가 네, 안 올라갔어. 아 같이 이거 하트 만들었어. 아 그게 사진 어딘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찍었었어요. 음. 정한 선배님, 내 아크브 내 네, 선배님 감사기 진짜 그사진안나온게좋아신요네 <웃음> 이런 비행기가 오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A.A.A. 진짜 이관왕 2관, 진짜 이관왕 이게 시민상 받는다고는 사전에 그 저희 스태프분한테 들었는데 이관은좀 늦게 들었거든요 음. 그두 그 베스트 아티스트, 아티스트상? 이거는 음. 늦게 들어가지고 오. 진짜 되게 깜짝 놀랐어요 한 시상식에서 이짜 <웃음> 처음이어서 그리 A.A.A.도 사실 처음 출연하는 건데 참여하는 건 너무 큰상람 주셔서 진짜 그러겠지 응. 되게 신기했습니다 재밌었죠 뭐 <웃음> 먹을까요? 근데 사실 먹으면 은 이빨에 깨가지고 <웃음> 네. 전 아까 사실 라면 먹고 콘라면 먹고 그래서 제 먹었다는 거 가지고 <웃음> 손이 파랗다 <송여가야 웃음> 어, 안, 안 돼? 손여가야 돼 가방에 넣어야 돼 어 손이 파랗대요. 머리 색깔에 비해서 파란 거 같네. 네. 네네. 약간 아, 다쓸 넘기면서 묻었나 아, 보다. 어, 그러면 조금 파란색이 같은데. 조금 유독 그래요? 맞아요. 좀 티색이 생봤잖아요 아, 저는 <웃음> 네. 아 그리고 이게 <웃음> 진짜 레전드. 아. 아. 어, 제가 진짜 영광이었죠. 제 최근에 여러분 지옥 보이시나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보고 있어요? 1대5가 보고 있어요 제가 지옥 요즘 진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앞에 어떤 분이 오셨는지 몰랐거든요 몰랐고 먼저 와주시겠어요 마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앞자리로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약간 시상식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옆에 배우분이랑 얘기 나누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유아인 선배님과 음. <웃음>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와, 진짜 <웃음> 그리고 옆에 이정재 선배님 계시고 무슨 음. 이성재 선배님? 음. 선배님 <웃음> 진짜 대박이었어요 어제 진짜 진짜 완전. 그냥 눈앞에 진짜 한분한 한 분의 약간 그 드라마나 작품을 진짜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딴센조부터 마이네임 진짜 다 봤는데 음. 아, 제짜 음. 너무 심장이 음. 올가막그그 막, 막 그, 그 시상식 소감 얘기하는데 약간 연기하고 <웃음> 아, 있는 아, 맞아요 연기하고 아, 있는지 진짜, 진짜 그래. 똑같은 네. 그 영화보는 음. 저, 저 뒤에서 그 중후한 그 발성 그 같이 잡혔잖아투두셔와 진짜 너무 영광이었어요 <웃음> 진짜 신기했습니다 진짜. 니키의 배경 화면 참고로 <웃음> <웃음> 아 맞아요 <웃음> 그 니키 진짜, 진짜 좋아해요 니키가 진짜 좋아하잖아 네. 아, 좋아. 대박이었지 진짜 너무 떨렸네요 그때 되게 신기한 경험 너무 신기했어요 아고 <웃음> 댓글이 왜 이렇게 됐지? 생... 아, 저희볼때 그런다고요? 엔진분들. 이 에. 승 에. 나롤체 에. 에. 에. 에. 에. 롤체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대기 시간에 엄청 많이 음. 하고. 근데 또한번 해야지. 할래 요한 번? <웃음> 같이, <웃음> 같이 할수 있으면 <웃음> 뭐 같이 하면 좋죠. 그러니까. 머리색 과일색 같은. 음. 그 아까 아까 댓글에 우리 신호등 같다고. 음. <웃음> 어 그러고 있는데 돼지 머리색. 이 파란색, 빨간색. 정원이 진짜 <웃음> 이제 약간 보라색. 거 같아. 이제 보여요. 살짝. 많이 보이. 이쪽에서지더 많이 보이. 음. 근데 정원이가 파란색으로 한번 하고 보라색으로. 한번더 덮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색깔이 좀더예뻐진거 같아요. 네. 잘 보라색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나중에 어우 슬퍼할 뻔했네. 오 나중에 뭔가를 이제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색으로 한번 덮어볼게요. 음. 근데 자꾸 이게 뻗친다. 그 약간 프로. 네. 괜찮... 이게 머릿결이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맞아요. 면그 계속... 바르는 것도 엄청. 네. <웃음> 빨간 땀 물리는 빨간 거예요. 땀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웃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니까 초반에는 그그 그 하마 아세요? 하마? 하마. 하마 땀 흘리면은 빨간 피 울려. 아, 빨간 땀 진짜요? 진짜요? 네. 약간 그 정도 색깔 <웃음> 되게 우와. 진한 색깔이었는데 이게 머리 감고 감고 하다가 이제 핑크 살짝 핑크가 됐어요. 보면은. 음. 그뒤가 제일 먼저. 뒤에 약간 저기 핑크처럼 이렇게 오, 되게 색하, 색깔이 응.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음. 응. 응. 지금은 안, 흘리, 안 흘리죠. 근데 염색하면 그...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근데 진짜 밝은 색깔 저 이런 색깔 게... 게 진짜 많이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음. 응. 특히 이런 색은 색이랑 이 피부색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그 뭐냐 AAA 산업할 때도 파란 물에 나왔어요. <웃음> 그게 한 일주일 동안 좀 응. 아, 땀나요. 네. <웃음> 성훈이가 염색해준 아 이게 실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훈 형이 그날 소, 희승이 형 염색해준 게 아니고요 뭔가를 했습니다. 네 촬영을 네음 그래가지고 아이아 그죠 아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웃음> 염색해준 거 아니고 뭔가를 네, 다른 네, 거. 더 좋은 거네 네, 진짜 뭐할 얘기 없네 이게 그... 말하려다가 근데 걸리고 <웃음> 말하려다가 슈퍼할까 봐 말하고 싶은, 싶은 건많 <웃음> 많지만 앞으로의 엄청난 게 많이 준비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덕벡트를 네. 시작으로 이제 그게 시작됐죠 덕벡트 그 뭐냐 시상식, 시상식 시즌이, 시즌이 시작됐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음. 시상식 시즌 되게 놀랄만한 일들 많으니까 음 그렇죠 저희도 몰랐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음 보고 와 진짜 기대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와, 이게 이렇게 게이 음. 된다? 음. 네. 응. 기대 많이 해주시면 진짜 진짜 역대 <웃음> 역대급인가? 아 맞아요 댓글 엿 진짜 한분 계셔 y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댓글 <웃음> 아 근데 에이가 어제 그치 어제죠 어제 맞아 되게 시간 어제 너무 떨렸어요 진짜 자, 자 저는 근데 그 소감 을말 못했잖아 요 안했잖아 요 근데 약간 너희승이 형이랑 정원이 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 너무 뭔가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말을 할수 있지 약간 음. 너무 떨렸거든요 진짜 음... 진짜 저도 그랬어요 와, 근데 되게 잘했어요 떨지 않고 감사합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앞에 막그 영상 그, 받, 봤지? 그 작년, 재작년, 막 3년 전아 그런 수상소감 네. 맞아요. 얘기하는 거 보는데 너무 뭔가 품위 있게 되게 고급지게 말을 다 잘하시는 거예요 선배님이 <웃음> 그래서 뭔가 엄청 긴장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또 못하면 또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와근 저는 진짜 정신 차리고 와 이제 여기서 말한번 저르면은 안 되는 거 <웃음> 아니 <웃음> 제 멤버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가 좀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음. 저희... 얼마나 이런 거 약간 떨려하는지 알잖아요. 엄청 긴장했죠. 약간 딱, 긴장하고 있는 상태는 약간 내 눈에 보이니까. 티 났어요 그냥. 아, 기, 티는 안 났는데 그래도 약간 나는 알지. 음. 근데 아, 앉아있을 때막 다리 막 나는 진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막 앞에 너무 어. 많은 분들이 <웃음> 막 <웃음> 어, 진짜 <웃음> 너무 떨렸어요 어떻게 생각 오늘 성훈이 형 뮤뱅 음. 봤냐고 아. 그래서 있나요? 맞아 맞아 네. 조금, 조금 봤어요 되게 네. 그 체크수도 있고 네. 그 뭐지? 그거 진짜 되게 귀엽던데. 그 성훈 형 다음 주에 생일이잖아요. 음. 응. 그래가지고 뮤뱅 제작진 분들이 응. 성훈 형한테 입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응. 그 웃으면서 응. 멋있는 거 이렇게 멋있는 것. 네. 네. 그거 봐. 너무 성훈이다. 뭐. 멋있는 <웃음> 거. <웃음> 그 재귀엽던데. 멋... 글 써놓은 게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웃음> 멋있는 거 좀. 멋있는 게 좋지. 멋있 이게 멋. 성훈이가 멋있는 걸 <게 웃음> 진짜. 아, 근데 멋있는 <웃음> 것보다는. 입는 사람이 멋있는 했으니까 가요 음. 성훈이 정도면? 아 다음 주가 벌써 그거죠? 성훈이 형님 기생. 그니까요. 러와 진짜 너무 시간이 빨라요. 벌써? 얼마 전 진짜 여기서 생일 브이야 한게 진짜 그제 같은. 그러니까. <웃음> 대박이다. 니키 니키도 생일을 못 사요. 근데 어제 니키 진짜 아. 사진 다잘 나왔던데. 엄청 잘 생겼어요. 아 맞아요. 발이 이게 will be a mural. t 내일이 메뉴라는데요? a m u 메 a l t h e 매 will be a m u r 는 l They will be a mural. They will be a m u 무대도 They w i 요 l be 무대 u r a l They will b 내일 mural. 요 h e y will be a m 이제 나가자 그 라인업. 응. 떴죠? 응. 검정. 맞아. 오. Yes. 아 기대된다. 요즘 제 시상식이 약간 그거네. 시상식 시즌. <웃음> 멜론우내 멜로우 네, 봤대요. 매묘? 무대에도 나오는. 아 그때가 멜묘가 저희가. 왜 왜요? <웃음> 맞아요 뭘? 그거. 멋있어요. 네. <웃음> 내일, 아, 팬... 오, 이런 거 어떻게 아시지? 팬미팅 했던 곳에서 AAA 했잖아요 응? 이거 어떻게 아지 팬미팅 갔다 오신 분 아닐까요? 그니까 아닐까? 근데 AAA가 어디서 하는지 나그 무대가 좀 비슷하게, 아, 무대에 음, 아, 그 약간 그비슷하 삼각형이 또 있었어, 와. 그 약간 이 프레임 같은 맞아요, 거. 같은 곳에서 했는데 그때 무대에 상업할 때 되게 약간 그때 생각났어요 앤미팅 때 생각나고, 맞아, 맞아.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뭐 무대는 더 앞으로 약간 응, 추가돼 있었어요 맞아, 맞아. 응. 제작으로 응. 아 근데 진짜 대박아 근데 진짜 어제 선배님들 다른 아티스트 분 너무 많이 봐서 가지 응. 신기했어요 진짜 거창몰로 가고 <웃음> 해리포터 본적 있냐고요? 어 대강 그냥... 응? 해리포터. 해리포터 너 해리포터 본적 실제... 있어? 아니, 진짜 많이 아 영화로 영화 영화 영화 실제로 말해 실제로 해리포터 진짜 많이 봤어 저도 좋아해요 호주 처음 갔을 때 영어 공부를 그걸로 했어요 음 음. 그래서 형이랑 맨날 그 이따 있다, 이따만 CD 팩을 샀거든요 근데 그거 매 영화를 진짜 한세한 한 다섯 번씩은 다 봤어요 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그 비하인드 그런 거 있거든 그런 게 제일 재밌어. 비하인드 씬 비하인드 씬막안미 e 미안, 미안, 미안, t h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재밌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원 미안, 죠안 미안, 이안미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신크 응? 맞아 싱크 해리포터 신크 아니 그 그냥 싱크홀 싱크홀 싱크홀 해리포터 신크홀이 싱크홀도 진짜 재밌어, 재밌게 재밌 봤어요 어. 그넷 거기 나와가지고 아, 넷? 네, 넷 두둥. 나와가지고 <웃음> 두둥이 나와가지고 아, 두둥이야 재밌었어요 저거 제이크 형이 보라 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재밌지 데 조금 봤어 안 봤어요 아직도 그거 아, 아직 안 봤는데 잠시만요 이게 응. 평점을 한번 볼게요. 싱글 <웃음> <웃음> 네. 됐다. 이 뭐야? 뭐 빠지는 거야? 이게 그게... 그 약간 그 싱글이 나가지고 거기서 탈출하고 약간 아... 그 잘하는. 근데 이거 요즘 되게 핫하던데? 한국 맞아. 거구나. 요즘 템넷 때요. 네. 네 재밌어요. 오늘 한번 볼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아 보셨대요 어제. 응. 음. 맞아 재밌어. 요 음. 오징어 게임은 다 봤죠. 그죠? 정재배앞에 실제로 보고 왔죠. 아. 어. <웃음> 와, 그거 이제 말할 수 있다. 진짜. 4 5 6번이니까 405, 네, 406번. 네. 그게 그거죠. 그분 이정재 배우님의 응. 역할에 그 진짜. 그분 실제 로 봤어요, 저. 진짜. 오징어. <웃음> 쿠키 먹어도 쿠키 먹어도 쿠키, 쿠키. 먹어도 여기 떼빼로도 있어요 이거. 오 그러네 떼빼로 빵 아니 떼빼로처럼 생긴 빵도 있는데 이거 내 먹으면 <웃음> 약간 이에 깰것 같아 먹어도 되나 먹을까요? 아니 근데 이 녹차가 좀 궁금하긴 하다 그죠 이녹차 쿠키는 처음 보거든요 음 어, 이거 마시멜로다 살짝 뭔지 예오 이게 진짜 다르게 다르다 빼빼로데이트썰 없어. 패패로 빼빼로 데이트요. 음. 아 그때 막 우리 스텝분들 막어 맛있어요. 먹를아저 뭐 녹차 가져오셨는데. 녹차예요? 어. 아제 거 녹차 진짜 음. <웃음> 녹차 특유의 그 쓰고 아 한맛 있어요. 그게. 음. 맛있는데요. 제이도 녹차 좋아하는데. 음. 그 차를 대서 아바데에서 마이. 아이돌 받았어네어 어, 이거 스포 아니에요? 그래? 알겠죠? <웃음> 한번 먹어야 한 번. 오케이. 여러분. <웃음> <웃음> 이거는 못못 뭐, 들었... 어, 들었다. 아못 들었네. 아 이거 말면 안 되나? 괜 <웃음> 네? 괜찮아. 어제 했어뭐 이런 거 익숙하지 이제. <웃음> 아, 맞다 그거 얘기하고 있었죠. 페페로 돼있어 음. 그거 뭐지? 저희 밥먹밥 먹는 곳 있잖아요. 음. 그 라운지. 음. 거기서 거의 라운지 직원분들이 맞아, 맞아. 저희 이름 다 써가지고 이렇게 페페로 주셨어요. 어, 진짜? 아, 진짜요? 맞네 아, 맞네. 그때 이름 다 써가지고. 아. 의전, 맞다. 저희 어. 의전팀 분들 꼬꼬 다 이렇게. 어. 어. 그때 되게. 예고편은 나간 거라 아, 알고 있어요. 아바데. 맞 <웃음> 계속 아니, 말한, 아니, 말한 아니, 거예요. 이미 아니, 끝났어요. 괜찮아요. <웃음> 이미 끝났어요. 저는 학창 시절 때썰 있는데, 응 알려줘요. 빼빼로데이. 제가 중학교 음. 3학년 때. 오 네. 기대된다. 급식실에 딱 들어갔어요. 네. 아 급식실 맞나? 기억이 안 나는데. 급식실에서 밥을 먹다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후배 한 명이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줬어요. 어 진짜요? 후배. 오. 지금 후배 이런 거 없었는데. 저는. 근데 학교 받은 한국 학교는 되게 그게 있지 않아요? 선 선배 후배 좀 영화랑 좀 비슷한가? 그냥 그런 한 그런. 아 약간 그냥 내 초에 호주 내가 온 거기 학교에서는 약간 그런 게 없어. 그냥 우리 학년끼리 지나고. 음. 제 그게 엄청 세. 음. 매 학년에 그 약간 그냥 그런. 거. 근데 한국도 그러잖아 그래? 응. 약간 선배랑 최제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근데 막 선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친해지면은 딱 응. 친해지는 거고 아, 선후배로 남으면 그냥 선후배로 응. 남고 선배 선배님 근데 뭐 선배님 나는 선배님들랑 그래도 많이 친했었는데 옛날에 네. <웃음> 선배님 형형 받은 거 있어요 응 있어 그냥 초콜릿이요 약간 발렌타인데 그건 다른 건가? 아 근데 저한번 있어요. 오 그냥 이거는 아, 호주 가기 전에 한국에서. 근데 그때 약간 뭔지도 몰라가지고 음 선생님 통해서 받았거든요. 아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약간 선 개가 아, 그분 그분이 선생님가 주고 선생님 어, 선생님 아 죄스러웠나보다. 아, 내가 샀다고 어. 어. 해가지고 그때 기분 좋았어. 딱한번 얼굴에 안 받을 수 없지. <웃음> 딱한번딱한 번. 딱한 번. <웃음> 아몬드 빼빼로 맛있대요 아몬드 빼빼로 맛있대요 응? 초록색 그거? 아, 예, 예. 맞아, 그게 초록색, 그거 좋아하시는데 되게 많다 나는 <웃음> 인기가 많아서 빼빼로 소... 받은 거 손가락으로 쓰지도 못해 와, 프로보다 근데 빼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약간 되게 인싸하신가 봐요 안 좋은데 좋겠다 뭐 빼빼로 많이 받으면 좋지 <웃음> 오. <웃음> 어이 신고할 거 같다. 이거 자꾸 잘못해서 신고 넣을 거 되죠. <웃음> 빽뷰로 0박스도줄수 있어. <웃음> 와. <웃음> 근데 빽뷰로 그거는 약간 회사 회사 아니에요? 브랜드? 그죠 약간 근데 그거 그냥 공식. 공시... 모르겠 되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그 문화, 와. 그런 게 생기는 거같아그 날에 그런 빼빼로가 엄청 잘 많이 팔리겠네 그렇죠? 진대박이에 마케팅을 잘했죠 최애 빼빼로 뭐냐? 최애 빼로 <웃음> 근데 빼빼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웃음> 그러게요 무슨, 무슨 얘기가 얘기를 했지? 이거 얘기해야겠다 이거 얘기 12월 3일이네 <웃음> 이거 때문에 그런가? 저는 그는 거. 그 그, 그 아, 눈도 어, 네, 네, 마신데. 저는 그 r i g i 색 a l original, 어 r i g i n a l o r 있는 i n a l original. original. o r i g 리 n a l original. o 많아요 i n a l o r 요그 i n a l original. o 딱 봐도 많 n a l 에너클락 계속 하고 있잖아 에너클락 하고 있잖 여기 정성이 있었으면 빼빼로데이 역사 줄줄이 말했을 때 <웃음> <웃음> 야, 나 네, 빼빼로 이해도가 거의 엄청 많이 받았어 저는 빼빼로를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이렇게 직접 받은 거한 번도 없는데 막 응. 사물함에 있고 이런 적 있었어요 아 진짜? 맞겠겠다 네. 아, 음. 그러면 은막 편지 쓸거그아 그래. 편지는 알았어요 그 뭐... 누군지 모르죠. 그냥 네. 버리고 그냥 생거 <웃음> 버리고 가지 않잖아. 아, 그냥 그냥, 그냥 음. 부끄러우니까. 네. 선물을 그막그 그 책상 아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막 있고. 선물 그, 한 적은 없대? 없어. 응? 선물 해본 적. 막 친구한테는 많이 안해본것 같은데. 가족들한테는 해서 아,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한 있었던 것 같기도. 제가 제가 기억으로는 학교에서 그냥 그런 걸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약간 돈을 주면은 그니까 돈을 주고 어떤 이, 그 상대방 이름 쓰면은 그쪽에서 선물 막음 주고 그랬었는데 음음뭐 우편 이런 게, 그런 느낌 남... 그런 거 많이 음 <웃음> <웃음> 그만하세요 <웃음> <Okay. 웃음> 마마 스포에 나가요 음 마마 마마, 아. 마마 나가나? <웃음> 마마 음, 사실 스포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안 나갈 수도 있안 나갈 수도 회사 식당 자랑해달라고요? 회사 식당?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오늘은 그거 나왔어요 카레에다가 두부 맞아. 두부 카레 두부 카레 두부 카레 이런 거 두부가 카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받데아 받았대 그런 거그 나왔었는데 맛있죠. 맛있었습니다 음. <웃음> 아, 아 마마 마대요 아, 그래? 맞아요 <웃음> <제가> 제일... <웃음> 네. 이게재밌재 질문 재밌 i n 은 10min은 1 0 되게 n 은 10min은 10min은 10min은 10min은 1 0 m 많이 했어요 2년, 3년 10min은 10min은 10min은 10min은 10min은 10min은 10min은 1 오기 딱 직접 빼고 한 거야. 뭔가 한거본거 같은데. 영상에서 였나 네. 영상? 그 음. 근데 그게 하면은 되게 잘 생겼어요. 그거하고. 음. 진짜. 효과가 뭐예요. 어쨌든. 음. 음. 정원인성인되아 아. 아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선우 형이 <웃음> 음. 진짜 성인이 되네요, 벌써 와, 18살 때 처음 봤나 아이랜드 성... 맞아 9살 때 처음 봤나 그러니까 맞아, 18살 때 처음 만나 나만 1살거든 대박 대박이다 근데 성인은... 아, 근데 이게 진짜 성인, 나는 2한살인 거야 어 그러네, 하... 그러네 진짜 벌써 1년이... 근 솔직히 아, 아직도 나는 내 기억 살면서 뭔가 16살 때 기억이 제일 많아. 그래서 뭔가 나 아직도 가끔 열 뭔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살짝막막 막 시험에 날짜 쓸때 뭔가 2 0 1 8년쓴게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뭔가 그런 게 아,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나. 음. 그 저도 약간 아직까지 2 0 2 1게좀어색해요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아직도, 아직도 몰라, 응, 잘 몰라 약간 위... 약간 난 28년 쓰는 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나 음. 학교 한창 다닐 때막 많이 써서 좋은 거 같아 28년 19년 정원인 고3 19살, 그래서 뭐야 진짜 그런 거그 건데 19살 절대 안될줄 알았는데 진짜 중학생성인이 절대 <웃음> 평생 안될줄 알았어. <웃음> 어, 난 이제 드디어 여덟 살. 시간 빠르다. 여덟 살? 여덟 살? 좀 일찍 와. 드신 분 같은데. 계좀 만들 <웃음> 수 있나? 그뭐상관없지않아요 음. 아, 그래. 이승이 22년에 20살, 22살이네. 저 제가 그거예요. 그두 자리 수가 똑같아 가지고. 아, 23, 23년에 23살 되고. 오! 그런요2 0아2 0년2 2년때년대에 있었던 거. 응. 그렇게 되겠네요 0 1년생이죠네0 1년생1년대에있었년대년도보 있었던 있어던 거. 1 0년 뭐 응. 응. 네. 뭐, 거. 10년대에 있었던 거. 10년대에 거. 대 거. 저도 0 정, 정원이 무뭐 성인 되고 싶으면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딱히 별 크게 다를게 없을 것 같아요. 음. 누나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를게 없대요. 그지? <웃음> 형들만 봐도 뭐 딱히 다를게 없어요. 다른 다를 게 없어. <웃음> <웃음> 형이 별거 없어. <웃음> 똑같아요 <아니야>. 그냥. <웃음> 진짜. 네. 정원아 한림 교복 색깔 해 주고 아 오케이. 좋다. 그러면 학교 갔다 오는 날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Yes. 그러면 은 그거 해볼까요? 셀카 타임 아, 셀카 타임이네 음. 캡처 타임 이거 들고 가야 저는 이런 쿠키 제일 좋아해요 오리지노프 음. 뭐든지 오리지노프 저는 녹차가 맛있으니까아이스들리갈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예. 어. 더 밸런스 게임 뭐 있었는데. 밸런스 게임. 아까.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 개만 딱해 보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세개세 개. 세 개. 음. 밸런스게임어아게복이게이게 게임은 이 게임은 이아이게 무조건 하나 이물임은이 게임은 게임게게임달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 와 이거는 진짜 오, 나는 무조건 몽쉘에 드롭파이. 아, 저는 무조건 아, 하나 둘셋 몽쉘. 저 무조건 몽. 저도 몽. 네. <웃음> 아 이거 저도 몽이 좋아요. 몽. 아둘다 좋아요? 왜냐면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거는 몽쉘. 아 몽쉘. 제... 아 그래요? 네. 몽쉐, 저, 저, 몽쉐. 근데 그게 맛있긴 해. 요즘 아또 하고 싶은 말 있긴 한데. 아 해도요. 해요. 요즘 아 저희 저 형도. 네. 아 형의 형. 형의 형 진짜 좋아요. 저. 사실 저희 형이 지금 지금 군대 군대 있거든요. 말이 <웃음> 돼요? 아 저희 형이 군대 있는데 요즘은 다잘 나와가지고 몽을 음. 몽쉘도 많이 먹는다. 음. 음. 아 진짜요? 다 초코파이 몽쉘. 편견이라고. <웃음> 아저 아. 그거 칠칠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 약간 그 남라면 봉지에다가 먹는 거. 봉그리. 아 그. 어. 그거 아빠가 진짜, 했나 했나. 진짜 거. 진짜 한대요 그것도, 그것도 자주 먹. 와. 그리고 그리고 요즘은 PX라고 네. 그, 그쪽에 이제 편의점 근데 음, 네. 엄청 그맛 맛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 환경 호르몬이 안 좋아요. 나와요 많이. 그럼 모르죠? 뭐, <웃음> 아나 진짜. 근데 아, 네, 저 희승 형의 형이랑 친해지고 싶어. 어 저. 저도. 밖에 한 바퀴 순게 그거 때문에 나갔어요. 팀의 축구 같이 그거 같이 합시다 진짜. 그거 없겠죠? 군대를 아, 할수 있죠. 안 보고 계시겠지? 네 아 흑발 V 탈색 탈색 음 아, 이거는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은데 할까요 저는 아 오케이 아한 어? 번씩 아 아직? 저는 왜냐면은 탈 흑발 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전 탈색 이번 탈색 했으니까 음 근데 머릿결 생각하면은 좀 흑발이 좋은 거 같아요 오... 네. 저는 지금 탈색 모를 하고 있으니까 탈색으로 했습니다. 둘다전근둘다 좋아요. 둘다잘 어울릴 것 같아. 탈색은 음. 거의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이번 에가 처음이죠. 그치? 근데 탈색 해도 약간 뭐 검은색 약간을 계열... 그런 거예요. 좀 덮은 음. 거죠. 어, 약간 덮어가지고. 그 정원이 그 탈색하면은 그그탈색에 노란색 그거 딱 되잖아. 그 성훈이랑 나랑 저번 우리 셋이서 똑같은 거어요 <웃음> 진짜 데모드만 그, 그 보면은 와 똑같다고 해서 복제인간. 그 되게 잘 어울렸어. 그 되게. 노란색? 완전 찐다요? 아, 어 완전 안는데 살짝 이런 색깔인데 좀더 노란색인데 음. 탈색깐 찍가놨는데 그러니까 그, 그거 그 뭔가 나중에 그 색깔 할수 있으니까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형님 저는 근데 사실 저는 탈색을 하면 좋은데 머릿결이 상해가지고 아 맞아요 음. 이게 오래 못하죠 네, 그래서 네. 검정색으로 덮으면 은 그것도 멋있긴 한데 그래도 머리깔 안 빠지는 것만 생각하면 탈색하는 게 음, 음. 좋아요. 지금 머리 예쁘다.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여기 또 <웃음> 보면은 아, 그게 있더라고 그, 어, 그 롤러코스터 아 네, 뭐그 자이로드로 아근뭐그 그냥 롤러코스터 아그 저는 자이로드 이런 거 진짜 못 타요. 약간 떨어 그 떨지는 느낌 싫어가지고. 저 해봤는데 타봤는데. 와 나도 해봤요 뭐 저는 네. 그냥 롤. 롤러코... 아니, 롤러코스 e y o 안 좋아해 v e you. I 는 o v e you. I love you. I love y 발 u I 좋 o v e 발 좋죠 v 리 꼬리. 저 v s y 저 u 꼬리 저는 꼬리, 바삭한 꼬리. 그래서 제일 응. 먹어요, 저 u 꼬리 o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맞아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네. 삭삭 저는 팥이 많이 들어간 게 좋아서 미리 먹고 아 그래요? 나머지를 다 먹는 스타일. 오케이. 그러면은 네. 저희가 사실 안무 연습 이 뒤에 바로 있는데 짬나는 시간에 맞아요. 저희 기 시간이 됐다. 인거여가지고 이제 사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시 한번 AAA 아. 이제. 자 감사드리고요, 인제 여러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그 수상 소감에서 내려와서 말했지만 이제 벌써 12월 달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응. 건강하게 이번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이게 뭔가 연말 무협 같다. 그러요또 <웃음> 찾아오니까요, 인제 네. 여러분 그때 뵙겠습니다. 네. 안녕. 진짜 기대 많이 하세요 앞으로에. 응. 네. 안녕.